안녕하세요.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최근에 계속되는 이 간도와 이 시가현의 지진에 대해서 많은 어떤 우려가 있습니다. 지금 이 간도대진, 관동대지진은 1923년 9월에 있었습니다. 23년 9월 1일날, 아 발생한 것이 관동대지진인데, 아 지금 시기적으로도, 아 시기적으로 그때 1923년이었고, 지금 2021년입니다. 아, 시기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발생할 시기가 지 가까웠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, 그 다음에, 아, 지금 8월 24일이죠. 9월 1일 날 관동대지진이 1923년에 있었고요. 그러니까 1923년에 9월 1일, 아, 그때 관동대지진이 있었고, 이제 2021년이 있고, 8월 24일이니까, 이제 그, 9월에, 얼마 안 남았는데, 9월에 대지진이 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그이 얘기들이 계속 있습니다. 관동 대지진은 참이 대한민국으로도 가슴 아픈 그런 대지진이었죠. 약 6천 명 이상의 아이그 조선인 분들이 조선인들이 이제 학살을 당했죠. 그리고 이제 그이 시가현에 계속되는 최근의 지진 역시도 걱정이 많은데요. 아 시가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 아내가와 지진이 있었습니다. 이거 아네가와 지진 역시도 오래 전입니다. 1909년도 8월 14일에 일본의 시가현 동부에서 발생한 강진이 바로 아네가와 지진입니다. 규모는 6.8이었고요. 41명이 사망을 했었습니다. 최근에 그래서 이 아네가와 지진 시가현 쪽에 1909년 8월 14일 또 관동 대지진은 1923년 9월 1일 이제 발생할 시기가 가까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. 지금이 8월 24일이니까 아내가 와 지진 역시도 8월 14일이었고 관동 대지진은 9월 1일이었다.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비슷하다 뭐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. 그다음에 미야기현의 지진 역시도 미야기현이 지금 지진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지금 강진이 발생 안 했습니다. 따라서 지금 그 미야기현의 강진이 이제 곧또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일본이 굉장히 지금 뭐 일본 분위기는 일부 분들이지만 뭐 어떤 그뭐 비상식량이라든지 준비하고서 지진 나면은 바로 뭐 바로 밖으로 나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아, 일부는 계십니다. 그래서, 시가현과 최근에, 그 다음에, 간토지역에 계속되는 지진, 이 지진들에 대해서, 아, 지금 우리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, 아, 오늘 같은 경우도, 또이 그, 8월 24일, 7시 17분에 시즈오카에서또 지진이 있었죠. 그 다음에 또 와카야마, 간사이 쪽도 계속 지진이 되고 있고요. 1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